아민, 아민, 아미노기. 자, 아민, 아민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무기 화합물인 암모니아 유도체로 기술할 수 있는 질소 합류 화합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암모니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암모니아 구조식 쓰면 NH3야. 구조식이 아니라 분자식을 쓰면 NH3 야자 질소가 있고 정사면체 구조로 자, 이렇게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상의 질소 하나 가지고 있어 NH3에 NH3가 이게 암모니아입니다 그렇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물에 녹아 있으면 암모니아 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민은 뭐냐 하면 이 NH3 이 수소 자리에 수소 자리에 다른 어떤 치환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있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유기 질소 화물은 모든 생명체 내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인 DNA, RNA, 그 다음에 호르몬, 바이타민 및 신경전달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자, 인체로부터 배설되는 질소의 최종 대사 산물은 요에서 발견되는 유리아, 자 유리아, CO 키통기가 있고요. 유리아, 키통기가 있고 아미노기 두 개가 있고요. 키통기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지금 얘기 하나 유리아. 다른 말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레야 요소, 요소 비료로도 요소 쓰지만은 지금 요소 수 대란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입니다. 비료 요소인데 디젤 엔진에 디젤 엔진에 공기 배출되는 배폐 배기 가스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요소수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엔진 시동이 안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수 확보가 안 돼서 디젤 차 운행을 못할수 있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요소에 아미노 아민기 아미노기 아민기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최종 질소 화물 단백질 섭취해 가지고 최종 우리가 바깥으로 배설물로 내보낼 때는 유리아 형태로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일 경우에는 유리아지만은. 다른 어류라든지 이런 쪽의 조류에서는 다른 형태로 배설되고 있어요. 특히 가오리 같은 아니면은 어 여러분 뭡니까 저 홍어, 그렇지? 뭐 이런 쪽에는 주로 어떤 형태로 배설됩니까? 요소 형태 아니고 암모니아 형태로. 그다음 조류 같으면은 뭐 요산 형태로. 뭐 어찌됐든지 배술, 배설되는 형태가 질소화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다음 예로 설명한 것처럼 유기물 분해로 생기는 불쾌한 냄새가 주로 나는 물질이 질소를 함유한 폐기물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질소나 황 이쪽에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냅니다 그 얘기는 어때요? 단백질이 바로 부패될 때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인돌 자, 여기에 며칠기가 들어있는 스카톨 어디에서 대변에 아주 고약한 냄새의 주성분입니다 대변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은 메칠아민 CH3NH2 메칠아민 그 다음 메칠기가 두개인 다이메칠아민 그 다음 트라이메칠아민 이게 생선 비린내 냄새의 주성분입니다 고향하지요 그렇죠? 그 다음 위에 또 있는거 보세요 자, 이물질 투투레신 카다베린. 자, 이거 두, 두 개가 다 어디에서 아미노산 쪽에서요. 탈탄산 반응으로 아민기만 남아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되게 보면은 좀 독성을 띄고 있어요. 독성을. 그리고 냄새도 좀 지독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물질 아민입니다. 그러면은, 자, 아민 구조를 우리가 1, 2, 3차 아민으로 구분을 좀 할게. 자, 저번에 알콜, 우리가 1, 2, 3차 알콜 구분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아민 또 구분을 할게. 자,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은, 자, 여기에 암모니아, 암모니아에 수소 아닌 치환기가 하나 치환되어 있으면 1차 아민. 둘 치환되어 있으면 2차 아민, 셋 치환되어 있으면 3차 아민으로 구분을 할게요. 알코올 기환은 알코기는 알코올기가 결합된 탄소에 수소 아닌 치환기 하나 있으면 1차.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민 경우는 질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수소가 치환기 몇 개가 치환되었느냐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겠다. 자, 암모니아 NH3 그 다음 이 물질을 보세요. 아이소프로필아민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민의 수소아닌 치환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1차 아민이다. 그다음 여기는 두 2차 아민, 셋 3차 아민. 자, 여기 보시면은 벤젠 링에 NH2 아민기가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아닐린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아닐린. 그다음 여기는 n 메칠 아닐린. 자 아닐린과 에노메칠 아닐린 안이린. 아닐린이 몇차 아민입니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노트에 필기하시고 아닐린과 에노메칠 아닐 아닐린 몇차 아민인지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sp3 혼성입니다. 각도는 107도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107도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탄화수소에선 109도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질소에, 질소에 비공유 전자상이 상당히 좀 벌크해요. 넓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 이 영역을 좀 밀어서 각도가 107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민 이름을 부르는데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지금 보시면 은 CH3NH2 메칠아민 아민은 작용기 이름의 끝에 아민을 붙인 알킬 아민과 같은 관용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관용명으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자, 관, 관용명으로 불렀고, 자, 체계적인 이름, 아유팩 이름은 끝에, 끝에 아민 이렇게 끝납니다. 아민. 그러니까 이 경우 같으면은 메칠 아민, 메칠 아민인데 관용명으로 메칠 아민인데 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메테인 이잖아, 그죠? 두개 있으면 에테인, 세개 있으면 프로페인 이잖아. 그래서 자이 경우는 메테인의 이 빼고 메 페아민 이렇게 부르고요. 자, 두 번째 경우 같으면은 1번 탄소에 프로페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1 프로펜아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그다음 여기 같으면은 2번 위치에 2 부테인 부테인의 끝에 아민을 붙여야 되니까 2 빼고 to, but, n m e n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더 익었는 거는요, 관형명이 더 입에 익었을 거예요. 아마. 뭐, 어찌됐든지, 아유팩 이름 명명법이든, 관형명이든지, 아 끝에 아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아유팩 이름입니다. 자, 아유팩. 그 다음,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들도 아민 유유입니다. 그다음 불포화 아민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아민의 물리적인 성질 쭉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수소 결합이 나옵니다.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앞쪽에 계속 수소 결합, 수소 결합 나왔습니다. 수소 결합이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아민에도 수소결합이 있다. 그러니까 아민도 굉장히 좀 특이하겠죠. 특이합니다. 물리적 성질, 수소결합이 없는 물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다음, 아민이 염기성을 띱니다 아민이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는 카복실산하고 결합되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는 염기성이고 카복실산은 산성입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에는 염기성 아민기도 가지고 있고 카복실산 산성 카복실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거기는 거의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아민이 염기성을 띠고 있다. 자, 염기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자, 염기성을, 얼마나 큰 염기성을 띠고 있느냐. 막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은 너무 벅찰 것 같아. 자, 벅찰 것 같으니까. 자, 아민, 염기성을 띠고 있고, 이제 아민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 할게요. 자, 하는데, 어, 여기 그림이 안 나타났어. 어, 안 되겠네.